반갑습니다. 초롱공인TV 소장 방인선입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5일 월요일입니다. 어, 휴일 잘 보내셨죠? 오늘 비가 오다 보니까 낮은 조금 조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금 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들어와서 어떤 내용들이 있나 살펴보다 보니까 5월 26일자에 올라와 있는 질의 답변 중에 어, 이런 내용이 있네요. 분양권이 둘다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요 이전에 분양권을 둘다 취득을 했어요. 근데 요 이후에, 이제 종전주택이, 분양권 두개 중에 하나가 어, 집으로 완공이 되었어요. 2018년 9월 13일 이후에. 어, 이럴 경우에, 요 원래 요 기준 이전은 어, 집을 만약에 취득한 기준으로 잡는다 하면 3년이 내거든요 비가세 그 처리 기간이 일시적 이주택 기간이 근데 요 이후에 취득한 기준을 잡게 되면 어, 2019년 12월 16일까지 요 사이에는 이게 2년입니다 2년 어, 그래서 분양권은 어,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둘다 취득을 했지만 집 완공이 2018년 9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16일 요 사이에 완공이, 완공이 되었다고 라할때 처분기간이 3년이냐 2년이냐 요거에 대한 질의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질의 내용부터 보면요. 음, 2017년 9월에 서울 조정대상지역 안에 분양권을 A, B 분양권 두 개를 취득을 했습니다. 둘다 분양권을. 그러다가 2018년 12월에 서울에 있는 요 이제 A주택 요 분양권이 집이 된 거겠죠. 집이 됐고 그리고 2020년 2월에 다시 또 B도 이제 집이 됐어요. 둘다 집이 된 거는 하나는 2018년 9.13부터 2019년 1 2 16일 요 사이에 하나가 완공이 됐고 집이. 분양권은 둘다요 이전이었고 그리고 비주택은 어, 요 이후에 1, 2, 1, 6 이후에 이제 어, 완공이 된 거예요. 요 이후에 비가. 이럴 경우에 처분기간, 질의 내용이 이제 게 이제게 궁금해서 질의를 해놓은 거예요. 어, 이렇게 했더니 질의 내용도 한번 볼까요? 질의 내용.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하고 분양권 두개를 종전주택의 취득일 A 분양권이 집이 된게 2018년 9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16일 이 사이인 경우에 일시적 이주택 허용기간을 어 2018년 9월 13일 이전인 3년으로 볼 건지 분양권을 그때 샀으니까 아니면 완공이 된 2018년 9월 13일에서 19년 12월 16일 요 사이, 그 2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질인데요. 어, 1화는 3년, 2화는 2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어, 답변이 오기를, 어, 요거는 참고된 내용이 여기 보면, 아까 에 제가 한번 올려드렸죠. 그 내용은 요는 케이스 2에 해당이 됩니다. 분양권이 이제 두 개였던 경우도 요 케이스 2에 해당이 되는데, 요럴 때는 종전주택이 이제 없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이 이제 완공이 됐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 어, 적용이 어떻게 된다고 돼 있냐면 종전 주택이 어, 둘다 종전 주택 신규 주택 둘다 조성 지역에 있을 경우에 어, 그럴 경우에 어, 신규 주택 그 신규 주택이 어, 신규 주택 분양권 그 계약일과 취득일이 둘다 조성 지역에 있다라는 전제 하에요. 그럴 경우에는 어, 답은 뭐라고 돼 있냐면 종전주택취득시점 종전주택취득시점이라는 거는 집이 완공이 되어가지고 종전주택은 아까 A분양권 그게 어 A신축아파트로 바뀐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게 종전주택취득시점이에요. 요 용어 자체가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요거는 A분양권이 어 A아파트로 완공된 요걸 A를 종전으로 보고 B를 그 뒤에 건자 신규로 볼 때, 요 A가 집이 된 요거를 A 그 종전 주택 취득 시점으로 보는 겁니다. 주택 취득 시점으로. 그럴 때 일시적 이주택허용 기간은 뭐 해놨죠? 2년이라고 해놨습니다. 분양권이 두 개였던 경우에는 둘중 하나가 먼저 주택이 되는 시점을 의미를 하니까, 어 지금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A와 B 중에 요 A가 아까 2000 2018년 9월 13일부터 2019년 12월 16일 요 사이에 집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요 질문에 대한 어, 해답은 2년이 될 것인데요. 그러면 답을 한번 볼까요? 2년이라고 되어 있는지 사실관계 다 살펴봤고요. 어, 요지,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을 하고 분양권 그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 완공되는 게그 취득일이 2018년 9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16일 사이인 경우에는 일시적 이주택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답이 와 있어요. 배신 귀과세기준 자문의 경우 기재부 재산세제과 512, 2021년 5월 25일자를 참고하라고 되어 있죠. 이 내용이 이제 여기 아까 쭉 내려와 있는 그 답변입니다. 질의의 경우 이안이 다당합니다 해놨죠. 답은 이안입니다이안 이한. 분양권 두 개가 있었는데 그게 원래는 분양권 매수했을 당시에는 일시적 이주택 기간이 3년일 때 취득을 했었지만 완공된 게둘 중에 어느 것이든 완공이 된그 시점이 속하는 그 일시적 이주택 허용 기간을 적용을 받는데요. 그게 2018년 9월 13일부터 2019년 12월 16일 사이에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분양권이 신규 아파트로 완성이 되었다고 라 하면 완성된 그 시점에 그 적용이 되는 2년 안에 서로 일시적 이주택 적용을 받고 팔아야 비과세가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 하나하나씩 이렇게 적용되는 거를 보유하고 계신 어떤 그집 사례나 케이스에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하면 어, 훨씬 더 머릿속에 쏙쏙 정리가 되거든요. 어, 이건 또 앞번에 처음 정리해서 올려드릴 때는 내용이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이게. 근데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사례를 넣어서 생각을 하면 뭐또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죠? 어, 세월이 이렇게 금방금방 저무네요 7월달도 벌써 5일이나 지났습니다. 이제 장마철이고요. 또한 달쯤 더 있으면 여름 휴가철이 또 되겠네요. 어, 여름엔 또 날씨는 덥지만 관심있는 지역은 시원한 에어컨 아래서 손품을 한번 열심히 팔아보세요. 어, 지금은 부동산이 조용한 가운데서도 계속 가격들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의 시장 시장 속에 있어요. 부산지역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어, 사직 3구역에 괜찮은 부속 토지 매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내일 개별적으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응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간단한 뭐 분양권 두개 샀다가 완공된 집에 어떤 일시적 이주택 기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